Hello everyone, here is Kim again. Today I will gonna visit my friends and they have a really cute dog. She's name is Hongsam. Hongsam means actually red ginseng. Let's go. c u d e 저자 넘버 이름이 바보예요 바보 안녕 안녕 콩 아우 귀엽지? 귀엽지? 응. 왜 이렇게 먹니? 응. 귀여워 <웃음> 사람들이 잘 찍는데 그 전문가 들 응. 나도 전문가 해야겠어 와, 학생은 각도도 막 바뀌던데? 막. ASMR 찍어야 된다. 저뭐예 <웃음> ASMR? 위치 네. 찍는다며. 네, 강아지 ASMR. 옆에 <웃음> 밥 먹을 건데 <웃음> 넌못 먹지. 홍삼이도 밥이 <웃음> 어? 홍삼이 밥다 먹었네. 이찌 하나 홍삼이 거짓네 홍삼이 밥은 없지로 엇지로. 위치 <웃음> 한국말 잘해 역시. <웃음> 무그렇확 보세요. 빡쳤잖아. 네. 사람 찍으면 사람은 말이라도 듣기라도 하지. 맞아. 그렇죠. 아니. 거기를 이쪽으로 돌리면 <웃음> 왜 저쪽으로 바라보니 카메라 있는 줄 안다. 힘들어. w a s my n e n a n n s a n w a 우상에. 응. 운동하 가려고 대고 있 응. 근데 이거 이제 축축해서 못 만져. 어, 이제 축축해. 아, 너무, 너무 축축해. 니왜 네, 이렇게 축나 무서워. 조심하야. 루바 루바. 아프디. 니 사람인 고아프아 맞지. 너네. 아. 아. i c h habe gelesen, w e i Akita sind sehr aggressiv wenn du 제지 고을 t 아스필만아 r s h 아이, 홍삼이 양치 시키는 그렇지. 치카치카. 삼치카치싫어하 h a e y 빨로와 그거. 와. 다엄마랑 엄마랑 이모랑 그러 나온? <웃음> 엄마 가족들이 빨러워 있요